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텐트를 같이 왔는데 듀랑고 텐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 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한 영상으로 이 텐트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텐트부터 차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는 듀랑고 8x9 텐트입니다 이거 구매를 해서 아직 포장도 안 뜯고 바로 가져 나왔습니다. 우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류 박스를 뜯으실 때는 반드시 어, 칼을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게 텐트가 천재질이기 때문에 칼을 깊숙이 집어넣으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칼을 사용하시겠다면 그러 테이프 부분만 살짝 자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뉴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텐트 폴 같은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다음 텐트. 그리고 가방이 있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본체 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텐트 본체 그 다음에 폴대 가방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폴하고 스트링 그리고 팩은 다 폴대 가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팩 가방인데 가방이 좀 어, 뭐 이렇게 만들었냐 싶기도 하고 근데 재질은 절대 찢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은 텐트 상단에 연결하는 스프링 로드 이거 제가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가벼워 보였는데 어, 이것도 뭐 강철 같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스프링 노드를 연결하는 슬라이딩 바 슬라이딩 바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폴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라이트 폴대 두 개. 이 폴대 자체가 모든 폴대들이 다 강철처럼 무겁고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 오늘 사가지고 처음 설치하는 건데 어 매뉴얼 한번 보고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설치가 쉬운지 그러면 설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피는데 텐트 본체 묶는 게 이렇게 천으로 왔네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텐트 가격대가 있는데 좀 웰빙 끈으로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괜히 이거 묶는 거천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좀 버리는 것 같아요. 와,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주문한 그라운드 시트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난 집에 있는 거, 옛날 거쓴 거를 좀 가져왔더니, 이파쇄석이라 발이 너무 아프네요. 팩은 원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던 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프링로드 폴대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T자로 생긴 폴대 이걸로 이 스프링로드 폴대를 이렇게 껴줘요. 반대쪽도 동일한 형식으로 조립을 해줍니다. 양쪽 스프링로드 폴대를 다낀 다음에 이 폴대를 중간을 한쪽은 홈이 파져있고 한쪽은 홈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를 중간에 맞춰서 살짝 눌러주게 됩니다 힘은 많이 들이실 필요 없이 천천히 하면 은 쉽게 껴집니다 이 짧은 폴대는 폴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 폴대를 여기 밀면 밀어집니다. 그리고 다 밀리면 여기 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 걸쇠가 튀어나오니까 여기까지 확실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은 위쪽은 폴대를 다 연결을 한 거고 양 사이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폴 조립하실 때는 여기 조임 장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폴을 완전히 빼게 되면 이 폴이 완전히 빠지니까 는 보면서 적당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폴때는 완전히 자립을 시키지 마시고 한반 정도만 자립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맞은편 사이드 폴때도 연결을 해준다. 이쪽 사이드 폴대는 완전히 조립을 해주세요. 어떻게 조립하는지는 반대쪽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폴을 조립할 때는 텐트 중앙에 폴대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폴대를 이 안에 끼시면 돼요. 아, 이게 폴대 끼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네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설치를 하는데 약 1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서 1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혼자 뚝딱뚝딱 하면은 한 7, 8분이면은 여기까지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팩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을 다 받았는데 어, 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텐트만 팩을 치는데 총 14개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작업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전체적인 텐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 앞에 듀랑고 마크가 있는데 이 텐트를 처음에 자리를 잡으실 때이 마크가 앞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안에부터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의 모습이고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성인 4명도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드루안고 텐트를 살때8 곱하기 9하고 R2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8 곱하기 9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한쪽에 잠자리를 구성하고 맨 끝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좌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옆쪽에 창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이 창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제가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밖에 안내린건데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뒤쪽도 지금 메쉬 창을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내린 겁니다. 완전히 내리면 개망감이, 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창도 한쪽으로는 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있고요. 창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창은 양쪽에 다 있는데, 지금 구성품으로 이 메쉬로 된 주머니가 있어요 입에 씨를 된 주머니를 걸수 있는 공간이 양 사이드 공간밖에 없어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걸게 되신다면 어, 한쪽 창은 좀 포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문 쪽이고요 반은 문으로 사용하고 반은 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창 밑에 이렇게 포켓 주머니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포켓 주머니는 앞문하고 뒷문 양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테트인데 어, 재질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무거운가 봐요. 안에가 좁을 줄 알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 한 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 바깥쪽을 좀 보실게요 우선 텐트를 정면에서 보게되면 은좀 마른 모꼴로 위에가 좁게 생겼고 밑에가 넓게 생겼고 그리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이 어닝 부분입니다. 이 어닝 부분이 공간이 되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공간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은 2인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밑에 여기서 보시면 은 폴대까지 성인으로 성인 발로 한두 걸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은 타프를 치셔야 돼요. 2인이 오셨다 그러면은 중간에 테이블을 놓고 양쪽에 의자를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3인 이상이 되면은 어닝 밑에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최대가 딱 2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뒷부분인데 뒷부분도 이렇게 짧게 한 3분의 1 정도 가릴 수 있도록 어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정도 가려 놓고 그리고 안에도 한 3분의 1 정도 창을 가려 놓으면 완벽하게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설치하면서 굉장히 어 이거는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은팩 박는 부분이에요 보통 텐트는 이 부분이 웰빙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팩을 박다가 망치로 끝 부분을 계속 치게 되면 은 이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게 알루미늄 같은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잘쓴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 재질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게 스펙에는 바닥면 방수는 1만이라고 돼 있고 이면 쪽은 방수 스펙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판매처에다가 개인적으로 물어 봤는데 이면 텐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할 때 방수 스펙이 써있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은뭐 이슬을 맞고 비를 맞고 다시 마르고 하면서 이 방수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텐트 하도 이 방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방수 쪽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붕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듀랑고 8구 텐트 어 지금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이 텐트의 진가를 알겠지만은 지금 설치를 해보면서 원단도 만져보고 설치도 해보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만족을 해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정도의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계속 이 텐트를 가지고 이제 캠핑을 다닐 텐데 그때그때 그때 뭔가 특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은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치부터 리뷰까지 해봤는데 이거를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 은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